행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엔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 반, 그리고 내 능력 반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말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. 주님을 의지할게요. 이야기해도 이미 내 머리로는 아, 내가 이거 이렇게 해봐야지, 저렇게 해봐야지 생각한 후에 그것마저도 실패를 해야 주님께 무릎 꿇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주님이 인도해주신 모든 시간들을 통해 지금의 내가 서 있습니다 올해는 좀더내 생각과 욕심을 주님께 내려놓는 한 해를 보냈으면 해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날 조여와도 모든 파도를 지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2023년에도요 저와 함께하는 행저질라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. 엄민경이에요.